우리의 삶을 찾아서 이승 오늘도 매서운 산을 어, 오릅니다 춥네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가보시죠 선. 오늘도 범상치 않은 선. 분입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한참을 헤매습니다 그.. 선생님? 삼삼삼 아, 근데 선생님 안 추우세요? 어디 가세요? 아. 요리하시려고요? 생선 대가리는 아니겠지? 삼치? 삼나물? 삼겹살? 하 허어... 승윤씨 호강하네요. 아니 오늘 무슨 잔치날이에요 감사합니다. 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웃음> 지가요. 아, 여기까지 왔이다 검은 사막 모바일 3주년, 신규 캐릭터 솔라리스, 매일 333 블랙팔, 태고 장신구와 장비 증정. 검은 사막 모바일 3주년, 역대급 이벤트를 지금 만나보세요. 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삼. 어? 형님. 아, 자꾸 기가에 맴돌아, 이게.